콜리아 아네티카는 아네티카가 진화한 형태로 더 커지고 더티틀려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진화되기 전과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온전한 정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진화가 시작되는 콜리아 아네티카는 커다란 형태로 진화하기 위해 개방된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지만 어떠한 연유로 인해 좁은 지역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연위를 맞이한 형태는 공화한 안개로 분해되어 그 지역을 어둠으로 물들입니다. 참고로 공화난 안개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 특이성을 가지는데 이는 아네티카가 흡수한 희생자들의 온전한 정신이 안개로 시체된 것이라 믿어집니다. 이 때문에 골리앗 아네티카로 진화에 성공한 개체들은 특히 일부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렵사리 진화에 성공한 골리앗 아네티카는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희생자의 생명력을 빨아들일 만큼 강력해지며 아네티카가 기피하던 불교 경전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올리아 나네티카에게 벗어나고 싶다면 관심을 잃을 때까지 무작정 뛰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조용히 몸을 숨겨야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